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간지로 본 오늘의 세상 자 사진에 보시면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웨이퍼를 손에 든 바이든 반도체의 패권을 선언하다 오늘 그런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현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의 자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내 생산 비율은 1990년에 37%에서 지난해 12%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아서 미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멈춰서고 스마트폰, 생활가전, 정보기술산업으로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질적으로 막아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인프라를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생산은 대만과 한국에 거의 맡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데서 제때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면 미국 테크 산업 전체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일본 미언 게이자의 신문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향 아래 둘 경우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이런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은 현지시간 4월 12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반도체 대책회의에서 회의 막판에 등장한 바이든은 10여 분간 투자를 18번 강조하고 미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12%로까지 하락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미국이 반도체 자립을 해야 한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와 TSMC 외에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 마이크론, GM, 포드, 구글, AT&T, 델등 모두 19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을 불러 모아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한 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이전 시절에 즉 오바마 시절에 중국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것처럼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오바마가 허용해버린 셈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중국의 도전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주요 기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역시도 트럼프 이런 정책을 계승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 방향만큼은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후 서울시장에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김어준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회당 출연료 200만 원씩을 받고 있다면서 t v s 는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서 지급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친여성향의 방송을 해주는 데 대한 여권의 대가성 지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 5회 출연에 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한다면 한 달에 4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김원준의 출연료가 200만 원이 만약 맞는다면 TBS의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한다.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는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의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친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 내로 tbs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편파성 해소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준을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는 오늘자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면 하단 기사는 부동산 정책이 25번이나 실패한 끝에 여권에서도 이제는 바꾸자 이런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삼선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라도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 이 나왔다. 민주당 삼선 의원 18명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열었는데 사7디보선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쇄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집값 폭등과 전세난 등이 민심의 분노를 불렀다고 보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몇몇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 수요가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고 보고 대출과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재보선 폐인과 관련해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면서 핵심은 부동산 대책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대책을 24번 발표했지만 집값이 올라 20, 30대 세입자가 쫓겨나고 집을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했다. 생애 처음으로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풀어줘 집을 살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실용적인 민생개혁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육면에 야당의 국방위원들 오죽하면 행안부가 실제 훈련을 촉구했겠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행정안전부의 전시 상황 대비 실제 훈련 촉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즉각 이를 수용 한미연합훈련을 전면 정성화라고 했다. 한미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 행안부에 대해서 전폭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행안부하면 문재인의 정부 여당 인사들인데 실제 훈련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계속 막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도 의아스럽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어서 행안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제야 북한이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북한과 평화를 아무리 외쳐도 대통령 의도대로 북한과 어떤 평화적인 관계가 안될 거라는 것을 자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내 행안부가 국방부에 대해서 훈련 좀 제대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 미국이 키리절부, 독수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3대 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면 은 이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켰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행태인데 문재인 정부 의 행안부가 국방부에게 이례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어, 행안부가 국방부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그 업무 상황이 과연 국방부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나서서 이런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뭔가 업무 영역에 맞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안보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행안부에서 이 같은 항의성 공문을 받은 주객전도의 참담한 사태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라 나가서 국방부와 합참은 존재가치가 사실상 부정당한 현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면에는 조국 임종석 이광철 울산 선거의 범행에 가담을 한 강한 의심이 든다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불기소 결정문 내에 적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명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문구를 결정문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조전 장관과 임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